덕고 여기 서 있어봐 사진 하나 찍자. 됐다 찍었다 찍었다. 야 여기로 찍으면 여기서 찍으면 니집내집다 네네 모임 다, 다 나온 우리, 우리 집 하나.. 우리 집은 하나 찍을까 니네 네 집도 하나 찍자. 아.. 사진 찍고 도 근데 니네 집은 어느 각도를 찍어야 될지 고민이다. 제나무가 가리거든. 난 <웃음> 정면 샷 하나에. 대나무다, 그죠? 15L. 오 위층 샷. 덕구 연못 있는데 하나? 뒤풍경. 됐다, 찍었다. 와규물와 와, 어, 언제 오픈하나요? 아좀 걸립니다 건물이. 천왔다 저거 며칠 동안 지하일 것 같다. 내가 보기. 어, <웃음> 그거 아름다워가지고. 찍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와규물 약간 옆쪽으로 치우친 것 같다. 이거 좀고쳐주되나 어어. <웃음> 그래. 응, 치탄네 괜찮나? 응. 이거, 거 아이가? 응. 야, 혹시, 와우 교보라네, 서브웨이 차려도 되나? 예. 예. 뭐야? 어, 깜짝 놀랍지? 어, 어, 어. 어. 놀라운 성능의엘리베이터가 어, 어, 어, 어, 어. 안 타지는데. 너무 <웃음> 시지층 선택은 없지만, 아무튼. 엘리베이터 끼는 거. 엘리베이터 한다, 이거. 모두 들고 올까? 괜찮은데. <웃음> 그럴까? <웃음> 있던데. 그거 64층까지 올려보내주던 <웃음> 64층. 다음번에 한번 들고 와볼게. 오케이. 부지 만났다 놔봐. 부지타워요. 어, 어, 어, 어, 어. 이름 바꿔 야, 니꺼 네 부영명에 추가해줄 거, 와규물. 5기 번. 야, 검은색이 노란색 간판이 나올라나? 노란 글씨가 나올라나? 특이하게 해줄게 여기만. 음, 장식 불러. 야, 우리 근데 파티 언제 해요? 어, 민규가 끝날 때까지 못 한다. 할... 아, 금방 끝낼게. 민규가 끝에 있 엘리베... 엘리베이터 시공만 끝나. 시공? 시공? 그 시공인가? 진짜 <웃음> 뭔 소리를 하는 건데? 시공이 폭풍은 정말 최고야. 어? 네. 아, 미쳤어요. 안 <웃음> 아, 미쳤다, 아주 정상이다. 명명 바꿨다 여기도. 디지또는 디지또로 교통고사, 와규. <웃음> 디지또로 교통고사. 와규, 뭐야. 저산 넘어가면 동네가 바뀐다, 이산 기준으로. 동네가 바뀌다산 넘어가면 바뀐다. 응. 이 동네도 좁은 건 아니네. 요쪽 부지하고, 요거늪부지하고다 네. 우리 거다. 자, 이제 파티 시작합시다. 파티. 됐나, 이지 응. 아, 민규, 니네 동네 잠시 구경 갈래? 이거 하고. 잠깐. 어, 니네 동네, 한 번, 역, 역 설정을 한번 보, 봐야지. 파티 합시다. 예, 일단 파티. 아. 와아 와. 뭘 먹어? 마구... 인벤토리에 있는 거다 날려. 뭐? 어. <웃음> 아 이건 날리면 안 된다 도끼랑 칼은 날리면 안돼와야 뭐부터 어? 먹어야지 아 잠깐만 있어봐 뭐부터 먹어보지 모를 때는 이 녀석한테 물어보면 된다 어디 갔노 여기 있다 마법의 소라고동이다 그게 왜 있어 그러면 덕구가 이 빵을 먹어도 될까요? 안돼 <웃음> 근그여 민규가 이 빵을 여기, 먹어도 된다요? 여기 다 고기하고 스프하고 어. 커피밖에 없어 민규가 이 커피를 먹어도 되나요? 민규 이거 봐봐 안돼 어? 여기 이거 토스터기 클릭하면 작동하거든 어. 응. 작동시키면 들어간다 얘가 이제 좀 이따 다이아몬드 두개 나오고 잘봐 <웃음> 터려 봐봐 <웃음> 안나오 지금 작동 시켰다 곧 다이아몬드가 돼서 나올 저 소리는 연기난다 애가 이제 곧 다이아몬드 빵 타는 거아이거 아니다 잊고 있는 거. 좀 있다가 완료된다 야 근데 빵이 너무 왜 그랬으면 그리 되니요 터트려 모르겠다고 아네 용암론 <웃음> 빵을 강화하고 있는데 <웃음> 빵을 탄화시킨 다음에 재배열시킨다 계속 어, 그렇네 탄소덩어리로 만들고 있다 빵을 태워가지고 탄소만 던 <웃음> 그래 야 니네 동생 맞다 어 알고 있... 큰일 났네 오와 어. 탄소 <웃음> 덩어리로 어, 만들었다 어? <웃음> <웃음> 봐봐 다이아몬드 됐다 이가 땅을 탕소 동수체로 만들었다 아그 하베스트 그램 모드가 없어서 그런가? 그 모드는 어, 빵 구워지거든 그거는 저거 구우면 식빵 나오거든 <웃음> 서바이벌로 바꿀까? 다이아몬드 잘못... 아 떨어진다 야오 밑에서 올라오는 나좀 뛰어다닐게 있을거야 아마 모르 뭐지? <웃음> 길이 없는데? 아무도 모른다 누가 다이아몬드 훔쳐갔다 내가, 내가 뜨고 있는데 야 누구 나좀 TP 좀 해봐 나 서바이벌 모드라서 못 올라간다 다이아몬드도 나도못지 알아 나는 못한다 됐다 너는 다이아몬드 미 알아 좋아 둘다 남자야? 음한명 남자 한명 남자야? 민규 저거 평화로운 거다 한명 남자야? 좋아, 내 배고픔을 열심히 깎고. 있어. 나도. 나 어제 한번. 쉽다 나도 열심히 뛰어다니겠대. 이게 야, 니네도 허기육. 배고? 응. 배고. 응? 잠깐만. 네. 아씨. 허기 효과 일부러 준 다음에. 응. 아 밑에 떨어졌다 이씨 빠. 동생 때문에 떨어졌다 막. 티피할까 아니 한번 걸어서 올라가볼게 걸어서 갈라면 그치? 긴... 긴... 더 야, 여기서 그 가면 된다 은비순환로 여기서 타고 온나? 있네 닌 네. 가라 좋은 말할 때 가라 야, 괜찮다 야 10일까지 달아놨다 야. 야, 근데 이거 체력이 까이면 오히려 더 빨리 닳지 않나, 허기가. 그런가? 체력 15인데? 나 이거... 체력 10. 응. 아, 잠깐만. 약 부작용, 낄 수가 없다. <웃음> <웃음> 아, 허기 지금 열심히 떨수다 아니면 그 있다. 디지시티까지 뛰어갔다가 열차 타고 온나. 오케이, 열차, 열차 탔다. 오케이. 가자. 어. 니네 말대로 열차 타고 가고 있다. 어, <웃음> 나 열차를 걸어가고 있다. 안 돼! 왜 열차를 <웃음> 걸어가. 열차는타라고 있는 거지. 좋아, 이제. 아, 많이... 나아 일한다고 배 많이 고프니까. 많이 먹읍시다. 오케이. 아, 가버린다. 아. 너 어디가? 우리끼리 <웃음> 먹자. 아, 아. 마법의 소라고 농한테 물어볼래, 민규. 덕후 차린 건 너지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웃음> 안 돼. 걸어서 가겠다. 우리 숟가락 얹었다. <웃음> 아, 어, <웃음> 어, 어, 어. <웃음> <덮고> 허튼다 <웃음> <나> 떨어질 뻔했다. <웃음> 야, 떨어지... 야, 다 됐다. 마법의 소라고도한테 물어보면 된다. 야, 잠만. 야. 앉으니까 허기가 표시 안 되는데. 뭐야, 이게? 어? <웃음> 나 앉으니까 허기가 표시 안 된다. 포켓본 거프게 뭐뭐좀 먹어도 돼요? <웃음> 예, 먹읍시다. 아, 잠깐만, 예, 예. 내 죽이 좋아, 안 돼. 어, <웃음> 뭐야, 뭐로 때린 거야, 이놈. <웃음> 아, 야, 이거야, 설마? 그좀 아플걸. 렇게한텀왔는데 뭐? 야, 송아리 팬텀, 야, 팬텀. <웃음> 칼로 자, 때릴까? 잠, 팬텀 야, 악타입 포켓몬 없나? <웃음> 팬텀 모가리 뭐 뜯어야 한다, 우리가. 애교 부리는 거다, 이거. 됐다. 다 죽는다 시간 영어로 <웃음> 설정하면 안 된다 나 이거 일부러 시간 채우고 있었는데 F3 아 데이 채우고 있었다 아0 됐다 안돼 안돼 다 죽는 다재들어 죽었다 아니 파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나1 5 1 채워놨거든 이거 지하철 만드는데 마인크래프트 시간으로 몇 시간 걸렸을까 됐 아. 83일 진짜 어. 엄청난데 마인크프드 시간으로 자 이제 먹읍시다 복구하자 208일로 복구해놨다 먹을거다 응. 150일 아잘 먹겠습니다 토끼고기 나는 수트를 한잔 먹겠다 나 커피 마실래 나는 커피다 아 맛있네 커피가 안 먹어진다 어우 아, 맛있네 커피 그냥 우클릭하면 마셔진다 고 아 배고픔이 다 찼다 좋아 한번 먹을래. 야 커피 마시니까 점프가 강 속도 증가 떴다 미친 네. 6콘은 한 바퀴 다 뛰고 오면 저거 다 먹을 수 있다 아니, 뭘, 뭘, <웃음> 그러다가 오히려 죽지 않을까 허기, 허기 버프를 주고 아이집 맛있네 아 오늘 초록색 거. 오라가 도는 거는 폭식하고 있어서 <웃음> 얘 뭐야? <웃음> 야 컵도 먹었는데 나 컵도 같이 먹었지 컵을 내고 그러게 아 다들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아아아아아아아아주인장 <웃음> 고기 이런 <이름이> 미친 <웃음> 이 녀석도 아으 터뜨렸다 반사감이거았다 주인장 고기 <웃음> 아니, 주인장 야 아니 주인장은 고기로 만들었어 야 근데는 아, 언제 저는... 49대 쓰인냐 저는 평화롭게 수를 먹어볼게요 아맛있네야 나랑 뭐이렇 <웃음> 겹쳐져 있어 너 으아아어야나왜 나 민규 집에서 태어나냐 야 파티가 망했는데 야나왜 민규 집에서 태어나냐 파티 폭발이다 나이스 <웃음> 나왜 민규 집에서 태어나냐 아니 파티 폭발이랑 내 집에서 태어난 게왜 나이스인데 민규 집에서 태어나냐 진복 약한 녀석 됐다 왔다 이거 다 먹어야 응. 되나? 응. 꼭다 응. 먹을 필요 없겠지? 남기 남길래다 먹는다 이거 어많다 응. 나머지는 아니 파티 초대해놓고 때리는데 왜 이래? 왜 이래? <웃음> 아, 일단 일단 아무튼 잘 먹고 가요 예 야 허기를 적용 네. 했는데 배고프면 안 닿는데 20 그대로인데 아 내가 6으로 했거든 레덕 나도 6으로 했거든 어나7로 아, 했는데 7 0여1 0야 10여 10여 질 걸. 여여기0지1여1 0 요거? 아, 여로하여까0여1 0유 10여 10여 10여 1 0 여보? 들다 들다 어, 민규 니의 네, 동네 한번 가볼래? 어, 이제 어, 가볼까? 아 지동.. 음.. 제자타고 갈래? 으, 쓰,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잘 먹으셨습니까? 네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어디 그 여기 이쪽으로 와봐. 비 가봐 위에. 그거 비었어. 위에 거기 비었다고. 도로교통공사 여으로 와봐. 으흠. 여기 사람 집인데 반대쪽 가면 된다. 싫어. 싫어. 싫어. 뭐야? 왜? 올드리 커맨드블록 다 된다. 싫어. 올드리 커맨드블록도 있어야 된다. 가겠어 아니. 아 그거 이제 안 모든 안 블록 안다 된다. 모두 설명이 돼 있더라. 오오 아오오오. 빠 남자야? 음. 어? 음. 남자냐고. 누구 학나 이거. 여기로 음. 가자. 이거 말고. 오빠, 오빠 음. 친구. 응. 음. 남자지. 이쪽으로 가면 나온다. <웃음> 내가 이쪽으로 진지하고? 가면 더 빠르다. 아, 아 근데 어, 이네쭈꾸리오 이게... 어, 오빠 인테리어 짱이네. 오빠. 근데 음. 그집 누구야? 무슨 집이야? 몰라? 어? 어? 어? 어? 어? 안녕? 호 친구 민규.. 아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 바쁘기 가야 되는 거다 아야 음, 하지 마 하지 마 급행 그 계를찾저 <웃음> 뒤에 미. 미... 아너안돼야 그... 청결 다하나 봐 와, 아 아니 도 자꾸 그거 던진다 오빠. 지하철 탈 때마다 30창 던진다 어? 아야 <웃음> 왜 죽었어? 왜 죽냐고 몰라 왜 나한테 그래 너 저리 가 아. <웃음> 왜 아니 중. 왜 내가 왜 아니 자꾸 이거 탈 때마다 30창 던진다 오빠. 이거 세뇌 쏘고 쭉 갑시다 아저게그 열차 탑에 따라한다는 괴물이라.. 괴물인다 <웃음> 어.. 괴물이다.. <웃음> 명령은 필수로 줘야 된다. 아.. 저괴물을킬 치면 돌아간다. <웃음> <웃음>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건데? 요..로 가면 된다. 일로 쭉 가면.. 어.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 익숙한 여기 몇개 보일 거다. 뭐야 정말 이거? 익숙한 데가 보인다. 이.. 요, 이.. 이.. 여기 이.. 익숙한 게 보일 걸. 어, 이제 익숙한 용 나온다, 막. 야. 아, 또. 아, 근데 확실히 멀긴 멀다. 야, 여기 흉조의 원인이 있다, 요 밑에. 죽여라, 저거. 죽이면 나한테 흉조 뜬다, 기 저, 쟤, 쟤 죽이면 흉조 뜬다. 어, 흉조 온다. 야, 그러면 저거를. 음 응. 아니야. 니가, 음. 네가안 네가 안 죽이면 되잖아. 막, 불질러 죽인다고. 포션으로 죽인다거나, 그러면. 아, 그런, 그런 방법. 고통투 던져봐봐. 귀찮다. 네, 방역 한번 해야 된다, 저런데. 근데, 이런데 열차역은 있는데, 내려가는 길은. 어, 그거 나중에 필요할 때 만들라고. 어, 멈췄다. 됐다. 멈췄다. 바로 풀린다. 어, 이역 있다. 뭐야, 방금 뭐야? 기 <웃음> 오랜만이다. 저욕아좀더 가야 된다. 금방 가, 간다. 어, 왜 멈췄냐? 또 멈췄다. 아니. 꽁지를 밀어서 가는구만. <웃음> 안녕. 야. <웃음> 뭐야, 저거. 왜 붙어있어? 그러게. 뭐야, 나안 가? 앞으로 가는 길좀 눌러봐봐. 누르고, 앞으로 가는 길 눌러봐봐. 아니. <웃음> 저아트한다 아. 집으로 돌려보내면 된다. 어, 잘했어. 집으로 돌려보내면 <웃음> 된다. 아니, 앞에서 엉덩이 갖다댄다. <웃음> 음. 음. 아, 또 온다. <웃음> <웃음> 어디까지 간건데? 아야 집으로 보내면 뭐 된다 <웃음> <웃음> 또 오면 말해 이미 온것 같지만 <웃음> <웃음> 그래서 목적지는 무슨 역이야? 계속 가는데 계속 가면 아지 동 민규 동네 나온다 바람 꿇 저, 한, 35번인가, 거기쯤 가면 된다. 35. 폐균반도. 안 된다. 이 어, 역이 안 좋다. 이 동네 망했다. 악이안 <웃음> 좋은, 사막이다, 안 좋은 건물 3개 들어설 거다. 원룸, 사막, 돼, 쓰레기, 매립지, 교도소. 아치곡. 거기. 까지. 아치곡이가 여기. 어, 지을 게 없더라, 이름. 하루 짓겠지, 나중에. 곡하는 아치라고 해서 아치 고기가. 어? 밑에 봐봐, 진짜 고기 있잖아. 어, 국 하나 끝내주네 어, 진짜 있다 이거 밑에. 곡. 오. 어? 여기 맞다. 왔다. 이 핑크 색깔 이어야 되는데 이제 어찌 해야 되지? 핑크 따라가. 뭐안 뭐 되는 거 있나? 어, 아니 어디로 이을까? 이제 건설 허가받아야지 한지아 세변 터는 어, 여기서 마을 찾았다 여기다 그래 여기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다 니네 마을이 있다 자연으로 있는 와 여기 겁나 쌈박하네 어 마을이 엄청나다 여기 니네 진짜. 동네에 있더라 아 이제부터 우리, 여기는 볼 뭐, 마을이 아니지. 있다 마.. 마라우더가 다닌다 아 그리고 민규 니한테 좀 신고해야 할 일이 생겼다 어? 여기 어, 어, 어느 어어 집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 니네 동네에서 이집이다 침대 색깔과 이 아이템을 봐라 어, 어. 이 상자를 봐라 너못 no, 잔다 <웃음> 혼났다 야 이건 철거 안 하거나 이거 이 나쁜 거 있다 여기 오케이 okay. 아, <웃음> 됐다 너빵한 빵 종아리나 먹어 <웃음> 흥이라는데 이집 이 정리됐고 <웃음> 여기 이제 마라우더 마을이 있다 영명은 알아서 바꾸겠지 나둬놓으면 불곰 여기 양조기가 있네 야야 여기 불법으로 조류 제조하는데 이집검거 해야 되는거 아야 압수수색해야 되는거 야이거 이 사람 네, 압수수색하러 아니 잠깐만 응. 아니 성집자가 성왜 약팔이라고 <웃음> 어, 어. 그렇네 어. 너... 너 뭔데 아야 교회에서 받은 그거 성장에서 수금한 돈 가지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아니 약을 판다고? 이거 수고수고 <웃음> 됐다 도망가 압수수색이다 야 여기다 경고문 하나 써너 원래 어 어 표지판 알겠어 아자 이거 표지판 해놓고 빨간색으로 써 놓자 자 불법 <웃음> 약팔이 음. 검거 됐다 <웃음> 여기도 여기도 불 약팔이에요 이발 범죄자 있는 집은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음. <웃음> 이 집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불법, 제준동호에 가입. 준모, <웃음> 에에 <매> 가입했다. 준모서클에 <웃음> 가입한 자도. <웃음> 어, 야, 이 집도. 얘또 <웃음> 뭐. 이 집도 걸렸다. <웃음> 야. 이거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아이거 어. 오케이. <웃음> 순찰 다돌자 이거 <웃음> 집 검사한다 오이집 깨끗하다 합격 <웃음> 오이집 깨끗하다 합격 저쪽 갑이다 저쪽 예이집 수색 다 했지 오케이 집의 영광으로가 좀 이상하긴 하지 어디보자 어? 괜찮은데 합격 잠깐, 이상하다, 여기. 어디? 어디 건물에서 오른쪽. 불법? 아, 왼쪽이 아니, 노란지. 아으너이 <웃음> 자식, <웃음> 걸렸다. <웃음> 아니. 여다 여기다 붙여. 에이, 좀... 이거 표지판에 내가 빨간색 클릭하면 자동으로 글자 색깔 바뀌지? 됐다. 자이 녀석. <웃음> 야 집에 빨간 딱지가. <웃음> 빨간 딱지. 방이고. 압수 압수. 아니 여기도. <웃음> 아. 압수다 이 녀석. 여기 민규네 동네 아니었나? 뭐 차단할 게 많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민규가 없는 동안. 뭐 외국에 해담 갔거든 민규가. <웃음> <웃음> 이 녀석 빨. <웃음> 야, 이 녀석 보수다. 오케이. 여기, 여기 깨끗한 집이고. 절거 <웃음> 마지막 집입니다, 여기가. 어, 정상입니다. 어. 잠깐만, 어, 밭 진짜. 검사도 하자. <웃음> 바, 밭 검사도 해야 될것 같은데. 상자는 무조건 더상자로설치해야 돼. <웃음> 아니면 두 개를 달아라 이렇게 여기 놓고 여기서 양개비는 학법인데 당근은 불법이가야여기 양... 마을있다 애가 응 어. 어. 바다에 들어가 봐봐 지형이 물에 붕 떠있다 어. 그러게? 어디? 어 어 아, 알고 있다. 신기하다. 아 원래 이거 땅까지 같이해서 자연스폰돼서 그런 걸 걸. 아. 응 됐습니다. <웃음> <웃음> 왜? 어 여기 땅이 모래였는데 한대툭 쳤다. <웃음> 땅으로 핑귄 게임 하면 안 돼요. 모래 땅 모래 왜안 떨어지는 거야? 어디? 그러니까 이런 거안 떨어지지. 한대툭 치면 다 넘어진다. 안 된다. 떨어뜨리지 마라. 집안 문 떨어뜨릴까? 문어. 남겨두고 싶다. <웃음> 남겨두고 싶나? 아니, 밑에 그거 설치할래. 구조물. 인규 일단 구조물 설치해둘게. 어? 판타 판타 거다이진정이 됐다 부정 설치 오케이, 이제 부정한 일 저지른 사람 네. 없지 이 동네는 상가 건설 끝내고 와가지고 음. 음. 역은 어떻게 이쪽으로 계속 쭉 이룰까? 역은 음. 여기가 종착역이고 혹시 이 핑크선이 태균동에 들어가는 거에 찬성하나? 응, 음, 태균동 태균동은 음. 1호선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왜 태균동 1호선도 다니고, 4호선도 다니고, 2호선도 다니고, 다 다닌다, 그냥. 아니다, 같은 데를 음. 계속 겹치는 거는. 근데 외국에서는 같은 데 계속 겹치는 게 일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굳이 상관은 없지만. 아마 근데 태균동에서 다른 쪽으로 빠진다, 옆쪽으로. 그럼 선운의 동네가 나온다. 동네가. 거기 그럼 상가로 갈까 다시. 한. 아열 건덕지는 없네. 아 그리고 대원동에 건물 완공됐고 하나. 오. 대원동. 대원동 가고 있는 중. 응. 이안 타본 거 많을걸? 이게 여섯 개니까. 자그 동안 대운동은 뭐가 바뀌었을까? 와, 야, 누가 낙서 했다 여기. 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야, 누구야? <웃음> 누구야? <웃음> 누가 이런 거 썼어? 하하하. <웃음> 아이, 이거 어떤 놈이야? 아이 자식 다 피기만 해야나 저기 안 갈래 아, 어떤 놈이야 됐다 귀여웠다 나 <웃음> 저기 안 갈래 <웃음> 누가 저걸 했지 <웃음> 아 대원동에 니네 집 옛날 니네 집이다 니네 집이다 얘 근데 니 출근하기 좀 멀지 않나 그쪽이면 아왜 여기 주민 마을 주민이 하나도 없냐 주민말, 주민 몰살당했다. 왜? 아, 그거. 충주에 몰당했어 옛날에 <웃음> 성훈이가 우물에 갇혔는데, 우물 안에서 폐싸움이 일어나서 다 죽었다. 미친. 어, 어, 여기. 국제물류센터 완공됐네. 어. DITC. 여기도 있고. 시청역도 있고. 여기 대원지역. 대원... 저... 응. 너 언제 지어줬대? 이거? 없는 사이에 지어졌어 어, 없는 사이에 지어졌다 시청역도 있고. 얘네가 지은 거가? 어, 내가 지었다. 나는 결과 어. 안 했다. 지하철 지으면서 같이 지었다. 저 역도 어쨌든 랜드마크기 때문에. 하고, 여기 덕구동. 어 여기 덕구가 이리 지어놨긴 한데 몇개 음.. 짓고 있네 응. 헛간같이 생긴 거 있고 여기 <웃음> 6호선 가, 다니는 길 있고 당근동 가볼래? 4호선도 다니고 여기 이제 선도 다니고 아 맞다. 4호선은 니네 동네에서는 물 밑으로 다닌다. 니네 동네. 그러면 이제 갑시다. 오늘 생각해보니 음, 내가 있는 여기도 독구봉 여기도 열차 세... 응. 열차 많이 들어간다, 거기. <웃음> 2호선, 5호선 빼고 다 들어갈걸. 많이 넘친다. 응. 익숙한 곳으로 도착. 아, 저 대나무 숲이 보인다. 나이. 응. 허. 어, 난 도착했다. 디지시티다. 신도시 나도 지금 내 집에 도착했다. 오케이. 상가 한 봅시다. 와규몰. 와규몰 앞에는 분수대를 지어주고 싶군. 어, 비규 여기 문이 큰데 회전문 만들까? 어. 그럴까? 아, 근데 피스톤 질 엄청 해야 될것 같은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돌? 회전물. 무슨 돌은 맞는데? 와규몰. 그? 잠깐만. 야, 엔, 야, 선생님 들어왔다, 여기. 어, 안녕하세요. 키 큰데? 그러게. 되게 크네. 너 혹시 은비니? 아니었다. 락태 전문이다. 락태 <웃음> 전문. 물론 자동은 아니다. 수동이다. 어, 자동으로 나중에 한번 만들어 놓을까? 약 일단 회전문이다. 아, <웃음> 회전문이다. <의> 와, <웃음> 그, 뭐. 오케이. 여기 혹시 뭐 공사 도와줄 거 있나? 글쎄. 약 분수 공사다, 그러면. <웃음> 약. 어. 맛깔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찾아가. 아, 이게 홀스카니구나 혹시 노즐이 한 개인 게 좋습니까? 네 개인 게 좋습니까? 당연히 네 개다. 짐스도 너무 크게 만들면 응, 음, 작게 만들 넣어있다 일부러 응 어. 아, 한 칸만 더 뒤로, 넣. 안에 넣었죠 일부러 작가 친구 사귀지 막. 매끄러운 석영이다 여기에서 여기 두개노즈 심을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아니, 를안 끼친 거 어, 세개 심을까? 노즈 오케이 레핏 중계기 아 잠깐만 야나 이거 압수수색해서 빼앗은 물건 이거 내 입고 있어도 되나 아, 예쁘다. 됐다. 너무 크게는 안 될걸. 이렇게 okay. 매끄러운 석영, 악 아, 눈, 악콘 아, 크리트 가루, 매끄러운 석영이다. 다가 동부산 아울렛한테 진다 이거 열심히 공사해야겠다 캠프바이어 봅시다 캠프바이어가 장식블럭 물 워터 다리 나왔다 근데 이상하다 이건 안나는게 낫겠어 아 계단으로 다리 넘으면 되겠구나 아물 업데이트 좋은 점 찾았다 응? 계단으로 개, 다리 가능 괜찮아. 이렇게 된다 <웃음> <웃음> 괜찮나? 나중에 이거 레전드 선 해로만 잘 생기면 된다 <웃음> 괜찮나 이거? 네됐괜다 <응. 웃음> 어, 찾다 됐어 화학 유물. 락 전문 란 글자. 아, 이거 약간 동부사나 올린 느낌 되겠는데, 요그 가운데 천장 뚫어 놓을까, 가운데. 테마파크 놓고 그러던데. 음... 동부세요. 아울렛급 되겠는데, 이거. 나 음, 건물 전반적인. 식당은 치울까 나중에 이거 옮기자 위치 어, 식당은 위치 옮기자 나중에 니 네. 네 목숨을 아이에 뭐? 그래서 뭐하고 있는데 와봐 여기 와규물 앞에 와봐 정문 쪽에 아 계속 씻고 있어 계속 집브레다 볼... 오. 하고 이거 밑에 다리다 이거 잘 보면 어 다리네 아 이거 한 칸씩 더 파놓는 게 없던데 뭐? 이거 밑으로 뭐한 칸씩은 더 파놓는 게없던 그럴까? 응 음, 너무 좀... 너무 얕은 것 같아 다리라는 티도 안 나요 이거 음, 그럴래? 어한 가지 더 파보자 이거 가운데 노즐 만 빼고 근데, 요 밑에 물 있는 거야, 이거. 어, 아, 없다. 어, 야, 회로, 아, 회로 작산 아니구나. 없다. 회로 작산 없다. 음 그래서 안 되구나. 회로 작산 났다 이거. 그러면, 회로를 좀, 손봐야겠는데. 뭐라고? 회로를 손본다고? 응. 아, 네, 괜찮다, 괜찮다. 아, 안녕하세요, 한전에서 한, 전또 왔나? 한점또 왔나? 아, 잠깐만, 야, 한칸 위로 올, 오... 보이는 방법만 알려주면 된다. 나그 기억이 안 난다 아? 어? 옛날에 막 그거 보면 중계긴인가 이용해서 아마 회로, 회로 위로 올렸다 이거 수직으로 올렸다 이거 전송 음. 그게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나뭘 수직으로 올릴 건데? 잠깐만 어? 아지 아마... 어.. 봅시다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어 같이 들어갈래? 그럼, 일단, 요걸 막자.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야, 이거 위쪽으로도 작동되나, 이게? 아니, 이렇게는 안 되지. 맞지, 맞지. 아, 어, 위쪽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아 그냥 커맨드 블록한칸 내리는 게낫겠다 야. 빠른 그럴까? 결론. 어. 오케이. 컴패페니오브 히어. 오케이 하고 컴페니오브 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노란색 느낌표에 1을 추가시키는 거지. 끝. 아 이거 회전문 이네 어, 하하하 디테일이다 이 녀석. 회전문이다. 해 좀. 나중에 피스톤으로 회전문 하는 방법 하러 올게. 피스톤 회전문 얼마나 복잡할지. 어 복잡하다만. 존나 복잡할. 복잡하다. 이게 일단 부실 공사하면 안 되니까 단단하게 다 메워놓을게. 하지만 부실 공사가 돼버렸고 뭐라고? <웃음> 네가 와왕주머리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었다 뭐라고? <웃음> 덕구 뭐라고? 와허물규모래 <웃음> 자존심이 스크래치를 냈다, 덕구가. 그렇게 난다, 그거지. 오케이. 도전장, 도전장으로 받아들이게. 응? 어? 어, 왜 도전장이 되는데 우리, 어허, 규 왁규공사를, 부실공사를 지부하다니. <웃음> 에이, 이게 LCT냐, 덕구야. 이건 LCT가 아니다, 이 녀석. 거의 LCT. <웃음> 그렇게 나오겠다. 그거지. 오케이 알겠다. 어차피 난 니보다 못 지우니까 이렇게 말해이 오케이 여기다 치면 좀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서. 오케이. 뭐야. 또 해로 작사 넣나 <웃음> <웃음> 구조.. 구조를 잘못 설계했다. 이건 내 불찰이다. 엔지니어? 엔지니어? 근데 또 호출이가 뭐 에즈니얼 음. <웃음> 아니 덕구가 뭐 호출을 안는데 덕구가 양치기 했다 <웃음> 양치기 소녀는 벌을 받아야 니가 받은 혁은 발가락형이다 야. 뭐라고? 뭐라고? 어 됐다 작동한다 망치를 휘두를 시간이... 와규물 공사했다. 스크린... 이야 <웃음> <웃음> 대운 앞에다 효수 해놓은 듯이 덥고... 이 손님 안 봤습니다. 약. 맹금의 봉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덕구. 전부 없애버려라. 맹금의 봉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닭..당근 어? 뭐? 맹금의 당근 혹시 뭐라 막 들었나? 난 나무를 다 내는데 응 미국이 괜찮나? 이렇게 하면? 맹금의 봉우리를 위하니 아니 안 제가. 괜찮다 이 부분이 됐다 맹금의 봉우리를 위하.. 뭐라고? 당근 같은 소리 하네? 아 여기다 모욕탕 두꺼운이다 알 아야야! 분수대 가운데 모양이 조금 그거다 같 안돼! 불합격이다! <웃음> 미, 민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 가운데 부분 모양 봐봐 야! <웃음> 됐다! 불합격이다! <웃음> <웃음> 불합격이다 <웃음> 안돼 태균스러운 모양이다 어 정말 태균스럽다 누가 회전문 갖고 장난치는데 아 회전문 원래 회전문은 재밌다. 막 빙글빙글 돌라고 있는 것 같아 회전문 재밌다 <웃음> 나도 어렸을 때 회전문 막 열쇠바퀴 돌고 그래 13바퀴 와우 <웃음> 재밌어가지고돌아라 지구 열두 바퀴 아나 여기서 상점 하나 열어줘나 아 어, 어. 나 교통카드 아직, 팔래 아직 열린 게 없어가지고 오케이 막 상점 안에서 막 열어도 된다 그 태윤이한테도 여기 자리 줄거가성인용품어성인용품점야야 아, 어, 어, 어. 어, 어. 야, 야, 여기 응. 커가지고 애들도 막 오는덴데 <웃음> 어 위험하지 않을까 아, 거기 학생증 보여줘야 된다 아니다 학생증 따고 어, 학생증? 어? 아 괜찮다 어? 청소년도 알아야지 야 태균이라서 학생증도 더... <웃음> 학생증도 된다 태균 겠다 <미치겠다>. <웃음> <웃음> 어? 땅덮는거 도와줄까? 오케이. Okay. 봅시다. 일단, 덕구 집 앞에 저거부터 없애야 될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는. 어. 네, 명령으로 다했고요 이거 철거할까? 두시철도. 어. 저... 식당?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아, 이거 지하철 남겨놀어. 물을 막고 있어가지고, 위치로 옮겨야 될것 같아. 어, 덕구 위치 옮겨줄까? 요쪽으로. 어디로? 이런... 창가 자리 어때? 2층 음 별로다 여기 지하철 그거 만들라고 내표소어 대합실 아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조리기구 철거한 다음에 대합실 응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니 이거 이거 식당 자리 위치 옮겨주려고 서브웨이 아니다 이제부터 서브웨이 하지 말고 메트로라고 해라 메트로 케이. 그러면 이거를 야, 부지 괜찮은 데 없나? 아니, 없다. 우리 우리 군의 식당 갈래? 없었다. 군의 식당. 어. 뭐 3층에다가 받게 응. 나쁘진 않네. 응? 쓸래? 군의 식당. 근데 접근성이 좀 그거 한데, 괜찮아서 응... 음, 저 창문에다 구멍 내면 된다. 야! <웃음> 와 <웃음> 내, 내 건물에 함부로 들릴일지도 한다. <웃음> 아, 누가, 누가 내 건물에 몰두류 풀어놨어. <웃음> <웃음> 구멍 파기. <웃음> 기술 머신 28번 쓰지 마라오. 우리 아파 <웃음> 기술 머신 50몇번 없나? 안 돼. 안 돼. 없나? 있긴 하다. 한... 100, 100, 몇 아, 번까지 있다가, 아, 170번 100... 넘게 있을걸, 이제. 기술머신 50몇 번, 윙? 아나 그렇게 많이 없다. 100번까지, 100몇 번까지만 있나? 나 106번인가 어, 107번인가? 대... 포켓몬 모드가 이상한 거였다. 기술머신 50몇 번이. 그냥 원래 없을 것도 다 있다. 어. 그럼 기술면신 50몇 번있어어 여기 유리하지 마 봐. 여기 지하철이라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구분은 해야지 벽으로 아 노란 색깔로 여기 딱줄 꺼어놓을게 어아 어, 이거 대합실로 쓰면 되겠다 딱 맞다 점점 틀이 맞춰지고 있어 2층도 만들어졌고 대전문 돌아가라 마오레 마오레 마오레 마오레 마오베 뭐요? <웃음> 아니 그것은 하레스는 안 된다 여기서 아레스 왜냐면 아레스 아레스가 그분을 처참하게 만들었다 아레스경기장 게임에 아레스가 뜨면 제준이가 컴퓨터를 발가락으로 끈다고 그럼 나 그럼 여기 그러면 그거 할게 어차피 걔 지금 태균동 교도소에 있다 <웃음> 노동 착지하다가 잡혔다. 약, <웃음> 옷이다. <야, 오시다. 웃음> 음. 아니면 이거 좀더 컸으면 그거 해볼했는데 심심한데 두동 만들어서 한동은 가운데 뚫어놓고 아. 난간 달아가지고 그 왜냐면 동부산 아울렛이 그게 생겼거든. 동부산하고. 여, 그러니까 여기를 막가나거기안 되겠다. 거기 메꾸 사이 블록은 메꿔야지. 아. 으아! 어떻게 메꾸지? 조리기구 치울게, 일단. 어. 야! 뭐야? 그거 깨면 아이템 나온다. <웃음> 약, 지뢰를 맞았고. <웃음> 그, <뒤도 웃음> 당신은 지뢰에 당첨되셨습니다. 내가 쓰는 도구랑 커맨드 블록 빼고는 다 버려야겠다, 안에 있는 거. 아 대합실, 대합실 존나 넓은 거 봐라. 와우. 대합실이 저 정도는 돼야지. 싸울 시간이다. 지하철 노선도도 만들어야 되네. 어, 여기 태, 테이블 놓을래? 그럴까? 테이블 놓자, 여기, 어. 나쁜 석양 나가신다. 오, 이게 내 비트야. 뭘안 해. 파피루스 두명와 있다. <웃음> 파피루스. <웃음> 오, 오, 형. 야 형도 있다. 센즈도있어 샌즈로 쓰라고. 뭐 사러 왔요여도 있다. 위가 빠 파이. 휴 위가 은파이휴 위가 은 파이, 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 파이. 휴 아휴. 아휴. 아휴. 파이아파이어파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 아휴. 아휴. 아 아휴. <웃음> <너는 웃음> <누구니? 웃음> <넌 누구니>? <웃음> 아휴. 방... <웃음> 아 아휴. 아휴. 아아오아이아아 지금 문연씨가이 1층에서 2층 가는 것도 알아야지 덕고 이거 LED 노란색 걸로 바꿀래? 어, 어차피 노란색이 여기니까 한 이쪽, 이쪽이 뭔가 뚫기 좋아 보인다 어디가? 어? 여기다 왁규물 크게 만들자 에이, 이거 복부대에서 올리면 되나? 이제 위같뜬바이바이 파이! 이 위는 Bye. 어떻게 올릴지 아니... 아 여긴 어떻게 덮지 노란색깔로 혹시 맞죠? 여기 점프면 위가? <웃음> 그럴리나 왜 멀쩡한 매장을 점프맵으로? 네가 땜파아 여기 청년 시 <웃음> 한번 해볼까? 난 노숙자를 쳐다나러 다니겠다. 야. 너다. 뭐요? <웃음> 너 여기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야. 정규직입니다. 맞나? 확인해. 정규 <웃음> 확인해. 어, 들켰다, 너. 너이는안 돼! 안 돼! 너 입사 지원서 갖고 왔니? 없어. <웃음> 야. 형, 점프. 자, 층 표시했다. 잘했다. 어떻게 표시해놓지? 이렇게 해놓을까? 으악! 이거 2층 자리가 뭘? 3층까지 할까 생각 하늘에서 음. 화살비가 내어2층이좀 허전하거든 음. 허전하다 하늘에서 화살비가 좀 내렸다 난 동물이는데 누가 하나가 야딱 거꾸로 나왔다 매트로 야 저거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웃음> 됐는데 메트로 6 다음 열차를 기다립니다 음. 그럼 여기 그거 지급진 지, 그거 지급진 어쩔 건데 요, 요, 저기 DCT 역에서 받아야지 어, 이부 이, 그래도 여기도 하나 만들어야지 않겠나, 명색이. 응. 6호로 50호. 명색이 쇼핑몰인데, 하나쯤 있어야지. 와? 약. 뭐야. <웃음> 아, 3층, 3층 계단 만들었네. 도로교통공사, 아치몰려 어, 아, 와규몰려아치몰려 아, 아. 디지트점이다. 어, 우리 아빠가 온것 같아. 괜찮다, 야 이거 위에 유리 무슨 색깔로 하지? 노란색 안 봐볼까? 노란색 이상할 것 같은데 노란 약 프로토스 건물이다 약 프로토스다 여섯시 방향 흰색 프로토스 <웃음> 노란색 프로토스도 있네 노란색 프로토스는 그냥 무늬가 안 보이던데 나 노란색 프로토스 어. 많이 했거든 그 프로토스 금속 색깔이랑 침 색깔이랑 거의 비슷해가지 고아 근데 나는 그게 제일 싫더라 연두색이 제일 싫더라 그 왜? 나랑 구별이 안돼 <웃음> <웃음> 나랑 구별 여기 벽 쌓는 거 도와줄게. 어, 요 요쪽은 그것도 하자야. 구 응? 뭐 요쪽으로도 내려가는 길 만들자. 볼까? 어 이쪽이에요 3층까지 아예 똑같이 하면 조금 심심하니 응. 일단 3층까지 똑같이 한 다음에 지붕을 지붕 막흰색이왜 커? 좀, 좀 특이하게 해볼까? 돔 달고 아 이거 여기 노란색 줄 표시한 거다 노랑색줄흰색으로 하자 여기 노랑줄 너 거기 갇힐래 계단 밑에. <웃음> 계단 밑에 노숙자다 아니면 여기에다 껌파 껌하고 신문 파는 가게 만들어 줄까. <웃음> 구두 닦고 가게만. 지하 지하물도 만들 거가 민규. 그렇게 할까 생각중인데? 음. 아니면 지하 주차장 할까? 응약 음. 주차장이다 근데 1층은 식품코너만들래 대체로 그러자? 다 있던데 이 지, 어. 지하 5층까지 있다 약 그것보다 49층 더 내려갈수도 있다 고한다며 뭐라고? 약.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이 누가 지금 뭔가 이상한 테러를 했는데 방역이냐 이거? 아니면 테러냐? 도구야 방역이다 믿어도 될까? 하영 <웃음> 거기 어, 물 출구 부스대 끌게 이거 네. 이거 펌프 돌리 가동하는데 돈 많이 든다 아 오케이 어 우리 저저어 거기 거기도 이제 장관이 있다 장관은 그란돈이다 이제부터 야야 어, 김민규, 퇴직. 예? 저 퇴직이 왜요 어. 아, 저 그럼 이 건물 안 지어요? 아니, 전력공사, 넌 이제부터 이 사장이다. 약. <웃음> 명예직이다. <웃음> 약. <웃음> 명예직이다, 너는 이제부터. 이거 한 칸씩 더 싸울까? 일단. 4층? 아, 일단, 일단 천장을 달아야 되니까, 3층. 어 오케이. 이왕이.. 아니 근데 그러다가 이거 19층까지 올라가는거 아이가 9층에 <웃음> CGV 생기고 야.. 너무 막 높은거는 어좀 응, 그런데 어 나도 솔직히 5층.. 5층도 저건 좀 높은.. 4 아, 층하고 끝내자 5개 주차장이다 응 왜차안 몰고 다 지하철 타고 올것 같은데 좋았어 머리 위에 맞췄다더니 그리고 건물 이렇게 생기면 조금 허전하니까, 응. 약간, 장식 같은 거도 살아야지. 뭐, 이거 모양 보니까 그거 같다. 롯데 백화점 같다. <웃음>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 약간 백화점 같은 거 맞아? 아울렛이가. 그럴 수도? 저주는 끝났다. 철분이 즐겼길 바란 뭐라고? 야! 저 녀석 시공 창... 이곳은 시공... 야, 여기서 시공 창도... 입법부도 만들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 뽑아야 된다... 뭘이다 뭐, 아쉽게 그게 없다 아, 전 이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스 yes. 예 네. 갑니다 니 네. 네. 네. 가면은 쟤 C에 시킬 거다 약. 약 간다 빠이 <웃음> 탈출한다 이거 좀 마저 만들고 음, 공사해야 될게 많네 이상한가, 이렇게 하면. 퍼퍼블럭. 반블럭, 반블럭. 확실히 낫네. 조명 넣어야 될것 같아. 자꾸 그럼 손님 들어온다. 조명 안 넣으면 불법 손님 온. 음. 응. 여기다 뜨자. 3층 2층 예케 okay.